¿Qué o s lo e te g t a h ¿verdad? d t e x a r e c d h o l a chicos! Y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en nuestro canal de pareja El día de hoy vamos a hacer un picnic Hayato y yo estamos vestidos parecidos de nuevo Esto fue sin querer ¡Ah! Un limpiezo tan azul y pues Y Hayato va a cocinar muchas cositas No sé qué va a c e r Creo que va a ser como onigiris Y vamos a comer en el jardín para que sea un día diferente Nice? Sí, 이거를 많이 많다. 오, 넘넘. 맛있겠다. 오케이. 오, okay. oh, 이거 완전. 심플 요리. Sí. 나, 할수 있어. 네, <웃음> sí, 타개아도할수 있는 요리. s sí, 이 yo puedo, 이 o d o 이 pueden. 거 이거, 이이이이 다운데이, 다운데이 예쁘게 왔다. 그린 음, 와우, 직장 갔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보통 우리가 먹는 점심이지만, 이렇게 만들면 더 맛있어 보여. 너무 맛있어 보여. 와우! vean esto ¡Uuuh! una delicia m a c h i t a yo también estaré invitada al picnic Mamá, ¿puedo ir al picnic? Papá, ¿puedo ir al picnic? Oigan, me van a invitar, ¿verdad? No voy a caer en sus trucos baratos Yo quiero estar en el picnic Nada, no, nada no, picnic no, anda no. ¿Qué pasa, Prim? ¿Todo picnic hago 싶o? Sí, q u se e s t á b i e n a gusto Oigan, ¿qué vamos a comer? いただきます! いただきます! いただき여すいただき l 이런 오벤토 들고 가서 공원이나 여기서 먹는 거야. 음. 그맛이네어마 만두 노벨도. 음. 귀엽다. <웃음> 오니기리. 음맛있 음. 이것도 자축해야 돼. 가든에서 음. 먹은 거.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달라. <웃음> 야, á terminamos de c o m e Estaba muy rica la comida. Aquí está la doña Gode todavía, la prim, no se alcanza a ver. Está ahí en todo el chisme. Y hoy tenemos un tema especial del que les queremos platicar: tan tan tan. tan ta, ta, ta. Nuestras peores peleas. ¿Eh? h ¿Eh? n o s peleamos? ¿Eh? ¿Nosotros? s u r i n u z a o ¿Eh? ¿Maningutkate? ¿Eh? Aunque ustedes no lo crean, señoras y señores. 우리가 no no 음, 나라도 다르고 어도 다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당연히 다른 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문화 차이 많아서. 근 하나 이유 때문에 우리 많이 싸워. 어, 아. 진짜? 네. 다야배 <arrogance and discrimination> <웃음> 너무 미안해 근데 내가 음식못 먹으면 우리 처음에 여헨 같이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사왔어 토교토아그날에하야토 스케줄 열 침이 세웠어 이런 치한테 부터 아침 밥 먹어 스 너무 여기에열 침이 세웠는데 하나 잊어버렸어 점침 침까 시시시시. 나는 안 먹어도 먹으면... 괜찮은 사람이라서 아, 네. 어. 네. 내가안 먹으면 미친조 차도 <웃음> 그리고 열침히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온좀 먹어 오리 <웃음> 먹어 그리고너 먹어 끄리워서나어한리물어볼리없좀어 오리온 그어 오리온 그 먹어 <웃음> <두 살이었어>. 리좀부어러리서못물어봤리데좀데그다리온리그리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아라치야마도 차가차마차 응. 오케이, 몽키 포로카차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난, 무미안한때 하야또 아, 아마 다섯치나요섯치 먹을 수 있을 것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진짜, 그래서 나나 미쳤네 큰파이트 있어서 그리고 나의 하야또 페소다니야 음치 꼭먹어야 돼. 하이아뭘 기억해? 우리 파이트. <웃음> 나는 한국에서 두개 생각나는데 니아는 한국에서 하나. 하나? 강남. 시. 아. 에 나도 근데 두개둘다 강남이거든. 하나만 기억해. 아, 그래? 우리 배워칠 것 같았어. <웃음> 아, 진짜? 친할 <웃음> 호에 이제 나 이남차랑 이제 배워 거야. <웃음> <웃음> 일단 우리 좀 생각을 정리해야 돼. 하니아는 어떤 생각이 있어? 아, 그 영화관 데이트 한 거. 아, 그거? 그 택시? 아, 어. 아, 그거구나. 네, 이거 첫 파이트였어. 아, 진짜? 그 강남에서. 전에. 그그 전에 하나, 하나 있었어. 아, 그거 그 기억 기억이 없어. 아. 그날에 강남에서 나이트 무비 보려고 아마도 아홉 시쯤 영화였던 것같아요 선중기 영화. 중기 음. 영화. 그리고 큰낭 시간이 한 열한 시 반, 열시 사십 분. 대였는데 내가 그때 서울에서 앙 살고 있었고 한 시간쯤 떨어진 그 앙상이라는 시티에서 살고 있어서 응. 그 마지막 버스가 11시 45분이었던 것같아 진짜 5분 정도밖에 없어서 다니아는 응. 당연히 서울에서 사니까 11시 40분쯤이면 그냥 지하철 있겠지. 그리고 이제 6개월, 1년이나 이제 살았으니까 그냥 혼자 서살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나는 나만 생각을 하고 있어 아, 나는 내가 더 해야 돼. Yeah!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냥 다니한테도 그냥 갈수 있겠지. 그냥 지하철 계속 타면 문제없으니까. 그냥 타면 되지. 그냥 괜찮아. 생각을 해서.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어. <웃음> 근데 지하철 열두 집에 있을 때 스톱. 스톱도 했어. 나는 몰랐어. 내 생각에는 뭐가. 지하철타면 이대까지 스톱할거지. 그래서 12시 전에 무자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밤에 밖에 음. 보통 안가. 음. 아. 맞아 맞아. 아하. 나도 그때 우리나라는 밤에 그냥 혼자 있어도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아요. 음. 안전해서. 근데 음. 다니아가 맥키시코에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계속 어디 갈 때는 차로 가고 그리고 밤에는 혼자는 있으며, 시시 위험하니까, 위니까 그래서 uh -huh. 나 그거를 진짜 몰라가지고 uh -huh. 여자가 혼자서 요랑시에 밖에 있다는 게 다니아한테 얼마나 무서웠는지 uh -huh. 그거 uh -huh. 나는 진짜 몰랐어. 그때 알게 돼서 아 멕시코랑 한국, 일본이 그런 자이가 있다는 거. Uh -huh. 아 그래서 내가 조금 또 신경쓰고 지켜야겠다고 그건 그땐 배웠는데 응. 근데 아마 탄니의 지하절이 이호선이라도 계속 가는게 아니라 오떤역까지 가는 지하절도 있어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갑자기 이제 Stop. 내리세요 uh -huh. 한거지네 uh -huh. 이런 말 나왔고 그리고 나 uh -huh. 뭘? 내가 어디있는데? Uh -huh. 몰라 uh -huh. 너무, 무서웠어. Uh -huh.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나 휴대폰에 데이터? 없었어. 없었어? 이제. 아하. 데이터 없었고 아... 그리고 떡치 여기 없었고 아하... 그리고 아무것도 볼 없어서 엄청 무서운 이상한 역이었어. 거 지하철역 안이었어 맞아. 그때 다니아한테 연락이 왔어요. <웃음> 갑자기 다니아가 <웃음> 엄청 큰 소리로 혼내는 거야. 그래서 에? 왜 그래? 에? 무슨 상황이야? 그는데 다니엘 데이터도 없고 그때 아직 한국어도 조금 어려웠어. 어려웠고 이제 사람들 없었어 아하. 나밖에 없었어 그리고 탁시들한테 이렇게 스톱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라서 모르겠어 근데 스톱 안 해서 아니면 스톱하고 어디까지 가냐고 나 이대까지 가요 이렇게 답변하면 아, 너무 미안해 거기 못가 아, 멀어서 그래 너무 무서워서 어. 그때 하야토한테 전화했어 음흠. 근데 우리 음. 나만 아마 미스 언더스턴트 왜냐면 다니아가 택시 불러 아하. 라고 한 거야 그 네. 근데 내가 택시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 그리고 다니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하. 그래서 에? 내가 그런 것까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다니아한테 아니 그냥 택시 아마 있을 거니까 그냥 해 근데 다니아가 이제 한번두번 번 택시 탔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경험도 너무 무서워서 이제 못해 나는 못해 와 이렇게 돼서 근데 내가 어떻게 택시 불러야 돼? 근데 그때는 다니아가 필요했던 거 기다리는 동안 같이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택시 탈 때도 좀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전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만약에 다니아가 문제 있으면, 문제 있으면 바로 알 수가 있잖아. 음 그런 뜻이었던 거잖아. 근데 내가 계속 그냥 혼자 모르는 나라에 있었어. 그리고 아직 한국어는 어려워서 그때. 그리고 나도 너도 같이 한국 고어려웠어렵고 그리고 그냥 나랑 몰라, 잘 네. 몰라. 그리고 나는 멕시코에서 그냥 아약 이야기 많이 듣고 있었어. 여차도 뭐가 한산 여기 너무 무서만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음... 혼자서 밤에 밖에 있으면. 시, 음... 좀... 네. 진짜 그때 내가 처음에 멕시코랑 아시아의 문화 차이, <웃음> 오어 오늘... 음식 뭔가 그런 거 아니고 이런 뭔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화 차이를 처음에 느꼈어. 네. 아 uh -huh. 근데 결국엔 어떻게 갔어? 택시? 도디어 하나 아유치 괜찮다고? 나를 가져 가서 이렇게 같 아, 니다 아하 uh -huh. 근데 계속 하야 되란 전화하고 있었어. 너무 무서우니까. 맞아. 근데 집에도 착착 맞차 뭔가 몬체 많이 착고 몬체 있었어. 착고 문화 차이 많이 있었잖아. <웃음> 그래서 그거 막 O 한테 얘기했어 잘 기억해 e eso, 가 엄청 화가 난거 응? 하야 g 나를 못 도와줬어 나이 t e 이 l e g u e e 야 o o gente llegue eso, o gente llegue eso, o gente llegue eso, o gente l l e g 못 e eso, o gente llegue eso, o g e n t 왜냐면 나는 현금이 없어서 근데 근데 교통카드 안에는 돈이 없었어 근데 마지막 버스였어 그래서 그냥 교통카드 삐 이거 찍었는데 돈이 없다고 근데 지갑 안에 현금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웃음> 저 죄송한데 현금도 없어요 그냥 했더니 그냥 타 그래서 그냥 무료로 땄어요 그날 아 그래? 어, 그 다음에 다니한테 전화가 와서 백스텝으 <웃음> 와! 그리고 그때 폰 영화가 조금 아 완전 못 손녀가였어. 시 약간 <웃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리릴 스트레스 있었어. <웃음> 우리 엄청 큰 파이도 트 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아침에 하야토네 집에 왔어. 나는 <웃음> 노루란만하고 집다고했는데 내가 봤어? 하야토 왔어. <웃음> <웃음> 왔어. 내아파트 앞에. 갑자기 맡게 있다고 해서 근데 내가 한번 하고 싶 아직도 그런 여자요 우리 예이 고 우리 파스아 그날 다 sí. 오. Sí. Okay. 그리고 그 파스타 해나노아기억 없어. 기억이 없어? 나안 괜찮아 이아오 그때 내가 너한테 안 오보다 좋아하고 있다고 했어. Mm. 그리고 그때부터 하야토 생각이 많이 바꿨어. Mm. 그 생각에는 뭐가 화동도 뭐가 구천에 하야토 뭐가 이런 허구하는 남자 아니었어. 숭교안 잡고 문도 안. 열려 진짜. 하나도 젠틀맨 <웃음> 일본적이었어? 나한테도 전화 아니면 메시지 안 보내고 있었어 엄청 곡, 곡 남자 내가 그냥 한국어만 포커스 하고 있어서 다니야 음. 보다 내가 놀다 갈수 있었지만 하야도보통 하나만 포커스 할수 있어 음. 나 그때 이거 몰랐어 음흠.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 많이 음. 아팠어 그래서 아마 하야또 나를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해 음... 그래서 그말 했어 근데 이런 말들은 후에 하야또 너무 미안해서 엄청 바꿨서 그리고 모두 알고 있는 하야또 밑에, 손, 눈물, 설파라이즈 그런 거 시작했어 부터 기억해? 몰라 나는 그냥 그때그때 그때 감정으로 그냥 하니까 정리를 하면 그랬었구나 내가 지금 감동받았다 <웃음> 네. 파이트라기보다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해결됐어 아마 하얏토 내 집에 다음날에 안 가서 갔었으면 우리 엄마 진짜 해오죠 그때 사이도 너무 잘했다 고맙다 그리고 파스타도 사줬어 하하 <웃음> 응. 응. <은> 와우! 우리 어떻게 이렇게 미사소통을 하고 있었어? 마음이 있었어 네, 그렇네 보통 사람들을 볼때 문제 없다고 생각해 그래? 근데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 네, 항상 문제만 있어요 왜냐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이럴 때마다 새로운 문화 차이를 공부해요 네 응. <웃음> 데이트하면서 공부했어요 다 공부해요 아, 진짜 한국 가고 싶어 <웃음> 아 빨리 갈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본에서 공 파이트 많이 없어서 그러게 이제 익숙해져서 많이 이해한 것 같아요. 둘이서 배워야 했어. 재미있어? 많이 길어진 것 같다. 이 á quedó bien largo el video. Sí. Donde amamos un chisme c h u e r e e a e 좋은 지역입니다. 이제 좋은 추억도 있어.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나는 그냥 괜찮아서. 뭔가 모든 문제들이 뭔가 한국 드라마 같아서. 진짜 한국 사람은 살고 있었어. <웃음> <웃음> 와, 진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해서. 여러분, 남편이랑뭘때 못내 사워. 아니면 남자친구. <남편이 웃음> <웃음>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웃음> Déjenlo aquí en los comentarios sí. Y si les gustó el video, por favor no olviden regalarnos un me gusta Y compartirlo con sus amigos Compártanos el chisme aquí en los comentarios Quiero saber por qué se han peleado sí. Prim, no despídete ¿Prim? de la gente Prim Ven a despedirte Adiós a todos, muchas gracias por haber visto nuestro... ¿Puedo comer chocolates? Prim, termina de despedirte Gracias por haber visto el video de mis papás Los quiero mucho y denle me gusta y suscríbanse. Bye. Bye. Bye. Bye.